다윗이 굉장한 인물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뭐 모세, 다윗 거의 뭐 다섯 손가락 안에 서도 그냥 거의 앞장서는 그런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아마 이런 그 실수 실패, 그죄 범죄한 이 기록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더 신처럼 어떻게 보면 여김을 받지 않았겠나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도 역시 뭐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예언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언약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 별수 없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어, 저도 저에게 그리토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지금 여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된 범죄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모자로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요압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데 요압 같은 인물이 여기 또 등장해요. 근데 다윗은 용서됐는데 왜 요압은 용서가 안 됐나? 그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오히려 주동 원래 그 주범이 더 범죄 그 죄값이 더 크고 공범은 죄값이 덜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압하고 오, 다윗의 차이점은 다윗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요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에요. 그 나라가 서는데 굉장히 일등공신의 역할을 했지만 저는 굉장한 그 육신적이고 정치적이에요. 그 다윗 다윗하고 그 인척간에 인척간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요압이. 어, 그런데도 이제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면을 보지 못하고 그, 그 굉장히 육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요압은 어, 용서되지 않았어요. 이, 다위 당대에 그걸 처리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그걸 부탁해서 나중에 그 죄를 처리하게 하죠. <웃음> 우리가 그런 점들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 죄의 경중을 따져서 어떤 사람의 것은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분명히 이 죄의 경중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죄의 경중은 항상 어떤 데에서, 어떤 걸 전제로 죄의 경중을 따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부피한 자들, 전적으로 무기능하고 부피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사실 50% 100%인 토대 위에서, 그, 이제, 이 토대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어그 토대, 그, 그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죄의 경중을 따진다. 그러니까 사실 크게 나누면 용서받는 죄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단순히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가 아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성신회방죄를 짓고요. 배도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른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몸의 연약함 때문에, 저, 홀수할 수 없이 죄를 짓는 게 있고, 아예 잘해볼 생각도 없고, 예?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흉내내는 죄, 저, 흉내내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 방향성에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죄를 볼 때, 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인데?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데, 그, 은혜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 나타나면, 아, 나도 그런 일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 하고, 주의를 해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더신실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면, 그건 늘 상대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행태가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죄인이에요, 우리는. 의롭다 선언을 받았지, 역시 똑같이 그 죄의 결핍댐과 연약함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진짜 그런 시각에서 봐야죠. 저 사람이 잘 섰는데 이렇게 실수하는구나.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제혜롭게 도와줘요. 파괴, 그게 건설적이잖아요. 근데 파괴적인 사람들은 남이 잘한 것도 까내려. 예. 항상 파괴적인 사람,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파괴적이에요. 건설적인 게 없어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예. 뭐든지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용하죠. 관계도 이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재, 재능도 다 이용하는, 자기, 자기를 위해. 이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잘 살아본다는 건, 그냥, 어, 위, 저, 홀만 좋은 거죠. 꼭,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인데, 겉은 양의 탈을 탄 것, 쓴 거죠. 그게 위선이잖아요?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 <웃음> 속에는 늘 탐욕이 움직이고, 자기, 자기 행복과 자기 번영이 움직이고. 그게 결국은 우상숭배가 되는 게아니에 결국은 크게 나눠보면 또, 어,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세상 사랑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희망만 가져본거죠. 아무튼 그 죄의 경중을 생각하는 바른 태도는 그 늘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다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학문을 하면서도 신자 신자로서 참 학문을 할수 있고요. 신학을 하면서도 불신자 저기 불신자 우상숭배자와 같이 할수 있다요.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완전히 정반대 기능.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의해서 자라가서 완전해서 성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늘 자기라는 게 빠지죠. 자기의 위치, 세상적인 위치 역할이라는 게 빠지고, 이제 그리도 안에서의 그, 어, 그 생명의 발휘와그 역할의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도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그리토 중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늘 끝에는 자기가 있다. 네. 아무리 고상한 걸로 포장을 해도 끝에는 자기가 있다. 여기 뭐 익명의 그리스도이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거 굉장히 다원주의적인 생각이잖아요. 다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그리스도를 흉내내지만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그 일을 하는 것과 마찬 아 마찬가지. 그리스도 와의 연합 이후의 삶. 이게 교회를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되, 되는 거죠. 주의 생명이 있으면 주의 교회 생명이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형제들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삶을 그 교, 교훈을 그 공유하고요. 삶을 경, 공유하고 그 공도 공도 공유하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상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자기 것 챙기는 거. 예요 항상 자기 것 챙겨요. 그는 진짜 연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섞여 들어온 모이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 가만히 들어왔다, 이제 때 되면 나갈 사람. 죄의 <웃음> 경중을 살피는 기준이 151문 기인데,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측면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151문, 문다.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악하게 만드는 파생된 해악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파생된 해악은 첫째로 죄범한 사람과 관련됩니다. 이는 죄범한 사람이 성숙한 나이든지 경험이나 은혜를 많이 가졌든지 소명과 은사 와 위치와 직분에서 뛰어나든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이 따르기 쉬운 본보이가 되는 것, 경우입니다. 둘째로는 피해당한 당사자와 관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분의 속도,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을 향한 예배를 직접 거스르거나 그리토와 그분의 은혜를 거스르거나 성신과 그분의 증거와 역사하심을 거스르거나 손잇사람이나 높은 사람을 거스르거나 특별히 가깝고 관계있는 사람을 거스, 거스르거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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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제넘게 무례하게 오만하게 악의적으로 자주 완고하게 행한, 행하든지 죄 지을 때 즐거워하고 죄 짓기를 계속하든지 회개한 후에 다시 죄 짓는 경우입니다. 넷째로는 시간과 장소라는 상황과 관련됩니다. 이는 주의 날이나 그 밖의 예배의 날에 행한 것이나 이런 날을 들 직전이나 직후에 행한 것이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러한 잘못을 막거나 고칠 수 있는데도 행한 것이든지 공적으로 행하였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하여 그들을 자극하거나 부패케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지만 이 우리 웨스민서 신앙 고백 서를 작성한 그 멤버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나, 그들이 얼마나 주, 죄에 대해서 어, 그 철저하게 생각을 했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성화를 이룰 수가 없죠, 사실. 관계적으로, 또, 아니, 존재적으로, 또 이게 뭐, 그 사람이 받은 은혜, 또그 사람이 행하는 저기 장소, 또그 사람이 행하는 그 시간,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 본인의 상태, 또 이웃, 저, 관계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의 그 사, 상태를 생각해, 다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그냥 욕 하나 욕을 했다 누구에게 욕을 했다 라가라 했다 뭐 나쁜 놈이라 했다 그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한테 욕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죄의 깊이가 달라고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도 그게 다른 거죠. 그 그걸 또그 죄의 그 속성과 본질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 예? 그 죄를 어디서 했느냐, 어, 어느 시간에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 그, 근데, 그 이제 죄에 대해서 무진 사람은 관계고 뭐고 없어요, 그냥. 뭐 자기가 최고야. 아무한테나 막, 뭐막 들이대고, 예. 뭐, 음. 뭐, 아나무인이죠, 아나무 시간도 다 무시하고 죄의 본질적인 특성도 다 무시하고 예. 상대가 뭐 어떻게 뭐 위, 위인지 아래인지 뭐다 무시하고 <웃음> 죄의 참그 철저하게 그, 이 자세한 내용을 배우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개혁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깨워서 그런 것들을 물리치려고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존오웬이쓴그죄 죽이는 법인가? 그 책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돼요. 예. 아, 뭐 예수님 믿으면 다 죄는 없어지는 거지. 뭘 그렇게 시콜콜하게 그렇게 다 따져봐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가 그걸 알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죄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사람은 안 변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이제 늘 저는 뭐 이제 심리학을 좀한 사람이니까, 그 심리학은 사람의 행동을 연구하는 하는 거잖아요. 행동 패턴을 연구해.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그 생활 습관이라든가, 뭐, 늘 인지의, 인지의 그, 그 방향이라든가, 그 그런, 그런 것들을 그 제어해가지고 사람답게 조금 살아가게 하는 거죠. 너무 우울하게, 좌절, 파국적인 그런, 뭐, 생각, 생각을 하지 않고, 파괴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뭐, 보편, 죄를 보편화 시켜버려요. 너만 죄인이 아니고 다 죄인이다. 이렇게, 그갖고 한쪽으로 위로해 가면서 그냥, 그, 그걸 무기라고 살아가게 하거든요. 임시. 그게, 그게 치료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통제 같은 건데, 그런 치료를 해요. 근데, <웃음> 진짜 그 바르게 성경적인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보편화된 죄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고 성신을 의지해서 그걸 회복해 나가는가 그 모든 분야를 다 저기 자해하려 보게 하고 자아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또 자기가 새 사람으로서 행복해 나가는 것을 분명하게 안내할 수 있죠. 그게 그게 정답인데요. 네 음. 사실 그런 치료를 받으려면 사실 자기를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고 또 이분을 통해서 나와 함께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가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 속에서 배울 게 배우고 사람이, 그, 아, 바뀌는 거죠. 사람은 다, 그, 완벽한 집안에서 완벽한 교육을 받고 완벽하게 자라온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가족의 문제 다 있고요. 주변의 그 교육 환경에, 뭐, 모순점 다 있어요. 다, 따져보면 집집마다 다 드라마가 있고, 다, 다, 있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 뭐, 개인의 그,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잘 헤아리고 말이지, 고쳐가야지. 그리스 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고쳐가야지. 은혜만 얘기해놓고, 그거 하나도 안 고쳐가면요.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이 안 변해요. 늘, 늘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이에요. 행동은 습관의 총합이에요. 그 사람의 습관이, 습관이 그러면 아무리 은혜가 있다고 해도 그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 또, 뭐 결혼했으면 아내에 대한 자식에 대한 또뭐 직장 생활을 하면 위 상사에 대한 그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요 어그 인간적인 지혜와 판단으로 그, 저기 다그 판단하고 정죄했던 관계잖아요 그런 거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자신부터 살피면서 상대를 볼줄 알아야. 그래야 성화를 비록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가 항복하는 거고, 비로소 시작하는 거예, 요 신자로서. 그게 신, 그게 비로소 시, 시작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죄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 용서도 모르는 거. 죄를 모르면 죄 용서도 모르, 은혜도 모르. 그런데 거기 이어서 이제 그. 저 뒷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151문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하게 만드는 파생된 악을 크게 뇌범주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죄범한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똑같은 종류의 죄라도 무겁고 가벼운 것이 된다. 죄범한 사람이 이제 갓 시작한 신자이라면 다른 거죠. 또, 오래된 신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신자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뭘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과연 살았는가가, 아, 믿음으로 그 방향대로 살았,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그 죄로 피해당하는 당사자가 누구일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욕을 했어요. 욕을 했는데 내 꼬맹이한테 욕한 거 하고 내 친구한테 욕한 거 하고 내 부모한테 욕한 거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한 거 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피해당사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죄의 경중도 달라진다. 그 다음에 셋째는, 죄 본성과 특성에 의해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웃음> 죄 본성. 죄 본성이 이제, 그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어, 이루어진 건가? <웃음> 근본적으로, 아담, 아담 안에서, 같은, 같은 거짓말을 해도 그리 또 안에서 하는 것하고 그리 또 바깥에서 하는 것하고는 정중이 다른 거죠. 그리고 넷째로는 죄를 범한 상황. 시간, 시간과 장소에 관련해서 죄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뭐 가령 주일 예비하는 토요일 구약 같으면 안식일 예비하는 토저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 날 죄를 진거하고 안식일 날 죄를 진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죄를 졌어도 시간 또 그리고 송전에서 죄를 짓냐 아니면 어디서 죄를 졌느냐에 따라서 또 죄의 경중이 달라져요. <웃음> 아무튼 그 범주를 알기 쉽게 나누었지만 이 모든 것은 죄를 더 악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물론 같은 종류의 죄라도 그 죄, 죄의 책임이 경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원한을 품고 준비해갖고 죽인 것하고 예? 우발적으로 죽인 것하고 다르죠. 그리고 또내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정당 방해로 죽은 거하고는 또 다른 거, 예, 또 다른 거예요. 예, 같은 살인이지만 다르다. <웃음> 성경에 보면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관하여 구체적인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치시는 것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례를 루이라고 속인 일이 있는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의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직접 문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도록 만드시기는 합니다만 아브라함의 책임을 그 자리에서 묻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은 더 많은 그 재산을 얻고 애굽에서 떠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런 책임을 경감시키는 경우들도 있는데 개혁자들은 그런 것은 별로 다루지 않고 반대로 죄를 더욱 악하게 하는 사유들에 관해서 이제 매우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주님이, 어, 주님이 어떤 일을,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수단으로 쓸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야. 에? 그러면, 무기나고 그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이라는 걸 무긴하고, 홀수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무긴하고, 이제, 그, 그것도 이제 그 죄가 어떤 죄인가를 그 사랑을 보이면서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나중에 알려주시면서 더 이제 그,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도 그냥 쓰시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범죄했으니까, 우리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죄가 다 드러나지 않고 개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허용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묵인하고 가시는 게 있는 거예요. 결코 주님이 그 죄를 조작하거나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전혀 면하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가시는 것들이 있다. <웃음> 죄에 대한 개혁자들의 그 정, 정당한 태도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든 죄를 변명하고 죄 지은 자기를 심지어 두둔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절,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답을 작성한 것입니다. 뭐 이신칭이 얘기했다고 해서 뭐죄안 다루고, 예? 그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를 다 거론하고 이신칭이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제, 그, 죄 범한 사람과 관련해서, 그, 죄의 성격을, 그, 죄의 경중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죄 범한 그 사람의, 그 사람과 관련하고 첫째는 나이입니다. 이 범주는 죄 범한 사람이, 그, 갇힌 종류의 죄라도, 그,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더 악한 것이 될수 있다. 죄범한 사람의 나이가 성숙한 나이라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될 것입니다. <웃음> 오계명과 관련해서 또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건, 에, 이건, 당사자하고 관계에서도 말을 할수 있지만, 본인의 관계에서도 그걸, 저희, 같은 오계명을 얘기해도 그렇게 추적, 추적, 추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는 부모를 권위의 자리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무식하고, 뭐, 장애인이건, 부모가 뭐, 배우지, 뭐, 가난하건, 뭐, 무뭐 아무런 지위가 없든지 간에 부모의 자리에 놓여 있으면 부모를 공경해야지. 부모 앞에 무슨 조건부가 없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내, 내게 성실한 부모를 공경하라. 너에게 잘해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건 없어요. 대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낳은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권세를 권위를 주셨습니다. 누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부모가 자녀를 낳은 사실에 근거해서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낳아 주신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그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왜 어려서 뭐 미혼모로 애를 낳아가지고, 에? 아니면 뭐 애, 애, 애비도 모르게 막 아이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관계가 복잡하면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걸 키울 수가 없으니까 입양 보낼 수도 있잖아. 입양된 아이가 커가지고 부모를 찾아. 그런데 그 자기를 그그 그 자식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지 마시라고. 난잘 컸다고. 낳아주신 것에 감사하다. 나를 낳아주신 분을 나는 보고 싶다고. 그 그렇게 이제. 오히려 자기를 버린 것 때문에 그 자기에게 못 나오는 것그 벽을 허물어 주는 거죠. 허물어 줘요. 그 정상한 자식들이죠. 이게 굉장히 굉장히 일반적으로도 정상한 자식이에요. 나를 그렇게 버렸어. 그러고도 밥을 먹었냐? 이제 해가지고, 이제 부모에도, 부모에도 불구하고, 나, 어떻게 부모가 돼갖고 자식을 버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을 품으면 만나서 죽여요. 만나자고 해놓고 죽여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을, 이제 보통은 잘 못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잘된 사람들은 그 수용을 하는데, 그냥, 그 그런, 그런, 일반적으로. 아무튼, 일반적으로도 이게 건설적인 게 굉장히 일반 은총을 누린 거죠 사실은. <웃음> 모든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이 생물학적 관계를 쓰셔서 부모에게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 근본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가령 부모가 부모의 소명을 잘 행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혹 부모가 소명을 소홀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신 권위가 박탈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부모라도 부모죠. 약한 부모라도 부모예요. 물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면 그때 자녀는 부모의 그 그런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고 살도록 양육하라고 부모에게 권일 주셨는데 에,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도 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는 근거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에 있고 역시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 위에서 부모가 아,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난 권세가 대단한 거죠. 기름그 어떻게 보면 난 엄마가 기른 엄마보다 더 권세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요. 그피 피, 피는 뭐 물보다 진하다 뭐 이래가지고 그 사실은 난 권세가 대단합니다 사실. 아무튼, 그는 생물학적 관계를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그것이,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부모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다면,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고, 세상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허무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겸손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얼마나 이 두려운 일을 그 행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 떨어지기 쉬운가 이게 알수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는 말에 귀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조차 명하는 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의 경우를 보면 알죠. 엘리가 사실은 그렇게 못된 제사장은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육신적이었지만, 그데그그그 아, 그, 그 엘리의 자식들이 얼마나 못했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악용해가지고, 어, 근데 그거를 징계하지 않, 징계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집이 그풍비박산되고 구속사에서도 아주 빠지는 사도계열로 내려가는 거죠, 이제 나중에. 그렇게, 그런,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는, 또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는 이미 심판되는 심판 심판 받으려고 그러고 심판 받으려 그러니까 이 부모를 왜 말을 안 듣는 거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 예, 부모 이게 조건이 있는 거죠. 나를 어렸을 때 맨날 밥굶기고 두들겨 패고 뭐 예? 부모, 아버지로도 할 일도 안 했으니까 나 아버지 말안 들어. 근데 보통 그 못된 아버지들도 자식들 잘 되라고 그러지 못되라고 하는 아버지들은 없잖아요. 맨날 술 먹고 와서 두들겨 패도 잘잘 되라고 두들겨 패죠. <웃음> 잘 되라고, 잘 되라고 두들겨 패. <웃음> 그래도 그래도 사실은 아, 이제 두들겨 팬것 때문에 서운하면 안 되고 그잘잘 그 되라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잘 들어야 되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예? 부모는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권위가 붙고 권세가 존경을 받는 거죠. 사실은 서로 <웃음> 누가 혹 부모가 잘 모른다고 부모를 늘가르쳐려고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는 시골에서 아이들 키우느라고 자기 공부도 못하고 예? 죽어라고 나가서 일하고 이게 배운 것도 없죠 근데 자식은 그돈 받아가지고 나가서 사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예? 또 역사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꼭 공부해서 알, 알, 알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제 거꾸로 가르치려고 한다. 이게, 이게, 이게 아닌 거죠.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주장하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혜롭게, 그, 이제, 그, 아주 지혜롭게 부모님들이 잘 모르면 나중에 내가 커서 정상하게 사회생활을 할수 있고, 그런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됐으면, 이제 그 돈으로 부모님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는 것도 큰 일이죠. 그런 게 지혜로운 일이죠. 그냥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날 키웠는데 나는 이렇게 잘 컸다고 스스로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응. 언약의 울타리에 들어온 우리 모두는 이런 일들을 심히 두려워해야 할 것. 요즘은 요즘은 요만한 꼬망이들도요. 인터넷 치면 인생이 뭔지 우주가 뭔지 다 알아. <웃음> 요즘은 정보 홍수 시대에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잘 모르는 그 부모들을 얼마나 굴려 먹기 좋아요. 자식들이 아버지는 그거 알아. 이제 다 알면서 알면서 딱 와가지고 굴린다고 이제 예, 그런 그런 일들도 하고. 아그 아버지 되게 무식하네. 예. 까내 뭐좀 이런 그런, 그런 것도 참안된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죠. 무식하거나 가난하거나 애 병들거나 예? 장애가 있거나 그 부모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을 해. 기천은 예. <웃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본인을 부모에게 주셨다면 그만큼 부모가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건 또 부모의 모범이에요. 자식의 입장이지만 좀 전에 본 거는 부모의 모범이 또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모범이 되야돼요 얼마나 모범이 어떻게 모범이 될수 있습니까? 그 길은 부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날마다 성신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이 맨날 자식들을 비우나 건드리고, 뭐 아냐고, 폄하하고 그러면 이게, 이게 겸, 교만한 거잖아요. 자기는 스스로 알고, 알게 돼서 아는 게 아닌데. <웃음>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이제 권세가 붙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믿음의 본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자녀가 부모의 잘못을 지적하면 부모는 거기 변명을 대지 말고 겸손히 회개하는 태도로 잘못을 인정해야 옳을 것입니다만 물론 부모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녀의 태도가 조금 불손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바로잡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 잘못을 지적당하면 상대도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을 지적해서 자기 잘못을 변명하려고 하는데 신자는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응. 특별히 권위에 있는 사람,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을 기억하고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똑같이 그 죄를 지어도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더욱 악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응. 바꿔 말씀드리면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험이나 은혜 예. 경험이나 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것보다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 더 악합니다. 다른 저 사람은 1년 믿었는데 나는 20 뭐 30년을 믿었다. 그러면 죄의 경중이 다른거죠. 그리고 범죄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고백사는 솔로몬 왕의 범죄를 예로 듭니다. 왕상 11기상 11장 9절로 11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셨고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 명하사 다른 신을 좋지 말라 하셨으니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솔로몬 왕이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습니까? 솔로몬 왕은 사실은 정실 자식이 아니죠. 네? 날 때부터 비정상적으로 태어났어요. 근데도 어그 나라 왕권을 그 계승받은 거죠. <웃음> 여와께서 깊으신 뜻 안에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저가 사랑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 바세바. 아버지는, 그, 진짜 아버지는, 이제, 우리한테, 이, 이 가짜 아버지, 다윗 시된 거죠. 실제 법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다윗의 자식이 되겠지만, 아무튼, 그, 간통으로 낳은 자식이다.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또 모를 수도 없어요. 다 백일하에 있었던 일이고. 이 죄를 처벌하실 대로 하셨다면, 다윗은 물론 밭세바도 어떻게 됐을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하시고, 또 성전을 짓는 일까지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 솔로몬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를 저습 왕을 많이, 예? 네? 그 왕의, 아, 왕의 아내를 많이 둔 거예요. 후비가 700. 빈장, 빈장이 300. 어마어마하게, 빈장은 수청드는 궁녀를 빈장이라고 해요. 후비는 정실부인 아닌 처, 저기, 철을, 철을. 빈장, 일부 다처제인 거죠. 일부 다처제가 되고. 근데 다처제도 역대, 역대 이런 다처제를 한다면 솔로몬 밖에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스스로 인본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혼인정책을 핀 거잖아요. 구비가 칠배. 그러고 또 그들이 섬기던 섬기는 그러니까 그게 뭐 굉장히 좀 무슨 제 무득 도량이 넓은 사람처럼 말이지 그런 혼인 정책을 피고 또그 사람이 믿는 신도 또다 묵인해 줘. 또, 또 그것도 뭐 사당 같은 것도 다 차려주고 한 거잖아요. 이게 죄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뭐. 그 모스, 모습, 그 모스는 모압의 그 신인데, 국가수호신이고, 그, 뭐, 안의 신은 이슈타르입니다. 이슈타르. 응. 아 이게 저희 안몬의 몰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모스는 소의 형상, 얼굴의 소의 형상, 풍요의 바, 그러니까 그, 가난의 바할 신하고 똑같아요. 바하신, 모압의금 모수가. 그리고 또, 암몬의 몰록은 말이죠. 유아 인신제사를 받는 신이었어요. 애를, 애를, 애를 죽여가지고, 바쳐가지고, 번제로 들어가지 그런, 그런 거를 다 끌어들인 거예요. 산당도 지어주고. 이게 참 분양하게. 어마어마한, 입니다. 이미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일천 번째 드렸을때 한번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성전 낙성, 낙성식을 할때또 나타나셨는데 열왕기상 3장과 9장 두 번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당대에는 다윗을 생각해서 나라를 찢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그 후대 그 그 나라를 찢어서 그의 신복에게 주겠다. 그렇게 분노하신 거죠. 이처럼 솔로몬과 같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 받았든지 하나님의 경, 겨, 거듭된 경고를 바꿔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계속 범하면 그 죄가 동일한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하게 됩니다. <웃음> <웃음> 경험이나 경력이, 개혁교회개혁교회뭐 30년 다녀서. 근데, 개혁교회 이제 막 시작한 사람보다 실질이 없어. 이게, 이게 그러면 죄가 같은, 같은 죄를 져도 같은 거냐? 틀린 거 <웃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만, 대체로, 사람마다 특별히 잘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치, 그게 원래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가정의 죄가 있고요. 그 집안의 죄가 있고 그 지방의 죄가 있어요. 지방. 그리고 그 국가적인 죄가 있어요. 약한 죄가 있다. 특별히. 이런 죄는 마치 올가미처럼 짐승이 다가오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성격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만 아니라 모든 죄가 이런 성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에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신자가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죄를 범하면 올가미에 잡힌 것처럼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웃음> 심초 경주하라고 하는 거죠. <웃음> 주님을 그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2장 1절 2절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무거운 곳곳 인생의 염려와 근심을 벗어버리고,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달려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또딱 단지를 걸고 못 가고요. 또 달려가려고 준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또저 사람이 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또 하려면. 여러분들은 다저 선약교회 대표들이에요. 공식적인 그 어떤, 뭐 어떤 특정 사절은 아니지만, 진짜 실질적인 선약교회원이라면 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대표로 말하는거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본다고, 그게... 그게 나 혼자 짓는 죄가 아니고요. 예, 당 우리들의 그 언행을 보면 우리 교회를 판단하잖아요. 예? 당신을 보니까 당신 교회가 참 걱정된다. 이, 이렇게 이렇게 돼 예? 예, 죄, 죄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웃음> 죄를 그대로 두고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이룰 수 없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그리토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토를 따라가면서, 각자가. 그 각자가 다라가, 존재로 그렇게 하고, 관계로 그렇게 한다면, 관계로. 그게 아주 그냥 그리도의 안에서의 관계는 이게 세상 어떤 곳으로도 끊어지지 않은 동화줄과 같은, 로마서 8장 끝부분에 그 나오지만,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곳으로, 뭐, 어떤 곳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오라고. 그 요새가 곧 요새 문비장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문비장들이 다아 저기 서로 연결돼 갖고 그 어떤 것도 해칠 수 없는. 그런데 저쪽에서 지금 문비장을 세상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으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에? 아니 나나 나 혼자 뭐 요렇게 하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 내 자유를 내가 내 마음대로 누리는데 이 그리고 내가, 우리, 요즘 뭐, 이천시도 평생교육을 얘기하지만, 전, 전국에서 모범되는 도시인데, 평생교육으로. 일반적으로도 왜 평생교육을 합니까? 이거 한국 사람으로서 본위 되는 그런 교육이잖아요. 뭐, 한국은 홍의 인간이 그 무슨 표본적인 그런 목표가 되는데, 우리 그리도, 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게 목표잖아요. 그걸 그거를 그거를 위한 교육, 평생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 신자는 뭐 세상 교육은 뭐 어느 때만 하지만 우리는 평생 교육이에요. 평생 교육. 자기를 교육하는 사람이 자기가 학생이 된 사람이 다른 사람도 교육을 할수 있잖아요. 예? 자기가 학생이 되지 않는 사람이, 그, 옛날 경험과 경력만 가지고, 그, 뭐, 뭐, 어떤 역할을 할수 없어요. 그러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날마다 의미있게 해내가야죠. 그래야 그, 그 경험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이지. 근데 그렇게,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도 개혁교의 성격이 전혀 안 드러난다. 이게, 이게 완전히 구멍나는 죄를 보면. 홍수에, 홍수에서 뚝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는 구멍나는, 그 구멍이, 조그만 구멍이 있어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생 뭘 해야 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리도의 생명이 있으면 마땅히 경주할 때가 있어요. 평상. 그게 여기, 이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도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그 위해서 평생 교육하고 자기 미래 노후, 안녕과 평화, 안식을 위해서 교육하고 기술로 써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소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반드시 싸워야 돼요. 조금 달리다가 그, 그, 그런 그죄 그런 돌풀이 걸리는 것을 들 치워내지 않으면 돌풀이에 걸려서 결국은 끝장나는 거죠. 계속되는 돌풀이를 어떻게 하면 회계를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죄를 벗어나는 거지만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이 의의를 행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 그 벗어나는 일 없이 하나님께 나갈 아 수가 없고요. 죄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없이 성화 될 수가 없어요. 죄의 민낯을 보고 끔찍하게 에 여기고 말이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지. 맨날 그럴 걸 그럴 걸 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면 뭐 참. 부끄러운 구,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어죠 <웃음> 죄는 있는다고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고 부인한다고 해서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행한 가장 실체적인 것이므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요 회개하면 이전에 내가 간음을 했다 가령 회개한다는 건 다시 간음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저희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항할수 있도록 이웃의 모든 관계를 다 좋은 관계로 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나쁜 관계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좋은 관계를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예요. 더러운 건 더럽고 추하고 추한 건 추한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분별해가지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걸더 추구해야 되고, 진정으로 좋은 관계로 더 나가야 되고, 진정으로 그, 깨끗한 일을 해야지. 그냥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그걸 하지 않고, 나 오늘 죄 범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할일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경험만 가지고 주저앉아. 그러면, 네, 나이, 나이로도 사실은 나이, 나이 먹어가면서 계속 주저앉아있으면 그 꼴이고.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 일이 많았음에도 그러면 또 그것도 그 꼴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소명, 은사, 뭐 직분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건 당사자에 해당한 거예요. 당사자. 죄를 지은 당사자. 자기도 살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살피라고 하는 것처럼 기만된 일은 없는 것.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